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임대형 기숙사가 수익성이 뛰어난 것인가 또는 임대형 기숙사를 직접 설계해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금리와 아파트 경계침체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인데 이런 시기에 희소성을 내세운 틈새 수익형 부동산이 선을 보이고 있어 건축주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인데 이 건물은 최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선보이는 건축물로 그동안 임대 수익이 높다고 잘 알려진 오피스텔, 상가주택, 고생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 여느 건물보다도 모든 점에 있어서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 상가주택이나 공업빌딩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과 특히 퇴직을 앞둔 은퇴자들에게 관심이 높은데 오늘은 이 임대형 규사를 직접 설계해보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응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당사에서는 이런 수익형 건물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돈이 안 되는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과 공동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임대도 안되고 임대료도 적어 돈이 안되는 건물로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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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직접 임대형 규사를 설계해보니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최근 두 개의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은 이 임대형 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의뢰로 이 임대형 규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다중주택으로 설계를 하여 건축 허가를 진행하던 건물을 임대형 규사로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를 하면서 이 임대형 규사가 그동안 막연히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하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형 생활주택, 심지어 다중주택이나 고시험보다도 모든 조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같은 대지의 조건이 같은데도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24가구밖에 나오지 않던 것이 임대형 규사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평형인데도 16가구가 늘어난 40가구까지 설계가 가능했는데 이는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다중주택보다도 인대형 규사가 무려 60% 이상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수익성이 좋다는 다중주택은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까지이며 고시원도 5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임대형 규사는 이러한 면적이나 층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차 수요에 있어서도 거의 반 이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중주택인 경우 24가구였지만 주차대수는 7대까지 확보를 해야 했으나 임대형 규사는 같은 평형에 40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설치 기준이 월등히 낮아 4대만 확보해도 됨으로써 가구수를 대폭 늘리는 데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피스텔 다중주택보다도 임대행 휴사가 훨씬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층수나 면적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차 설치 기준 때문으로 오피스터리나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면적에 따라 적어도 0.5 내지 1대 이상의 주차가 필요한데 비해서 이 임대형 기숙사는 설치 면적당 지역에 따라서 200 내지 300제곱미터당 1대 밖에 필요없어 이임대기숙사가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월등히 많은 면적과 층 그리고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대형 교사는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보다 주차기준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수익성이 좋다는 도시형월생활주택 다중주택, 심지어 고시원보다 주차 설치 기준이 월등히 낮은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가 최근 설계한 다중주택에서 임대형 교사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주차 대수가 무려 반절까지 가까이 줄어든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중주택, 고시원 등은 3개층 이하라거나 면적도 600제곱미터, 고시원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 교사는 이러한 층수나 면적 제한도 별도로 없다는 점에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좋은 용도의 건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 외에 임대형 기술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개 실 이상이고 해당 기사의 공동 취하실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며 일정 면적 이상의 공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축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준과 공유 공간 등을 잘 활용한다면 그냥 방만 제공하던 오피스텔이나다중주택 고시원보다도 훨씬 좋을 수가 있고 특히 실내 구조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나 다가오 등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가구 배치 등을 할 수가 있어 한 차원 높은 임대연건물로 탄생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른 설계 사례로서 용도 변경, 리모델링, 지방 땅 또는 역세권 등에 있는 땅 등에 대한 것인데 상계에서 설명한 다중주택을 임대인 규사로의 설계 변경 외에도 최근 당사에서는 이 임대인 규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와 대학교가 인접한 전철역세권에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다중주택, 고시원 등으로 계획을 해봤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땅들에 이 임대인 규사로 설계를 해보니 훨씬 사업성이 탁월해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있고 또 용인과 군포, 포천 등 대학교와 공장 인근에 소재한 땅들도 이임대인근사로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에도 학생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방이 없어서 임대는 걱정 없는 상황으로 이런 지방의 임대료도 알아보니 서울과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땅값은 저렴해서 차라리 이런 수요가 괜찮은 지방과 같은 지역에 이임대인 규사가 대단히 유망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건물은 낡은 데다 사무실, 학원 등 용도의 건물로 임대가 되지 않아 빈 건물이었는데 이를 임대인 규사로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인데 이러한 리모델링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좋아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보는 것도 공사비 절감이나 설계 허가 등 각종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축보다도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의 크기가 작은 경우로 서울의 어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70평도 안되는 대지에 일조권 제한까지 받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20개실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임대행규사의 기준을 맞출 수도 있었는데 이상과 같이 신축 외에도 용도 변경이나 지방 토지 역세권 낡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그동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빈터로 땅을 놀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대단한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차 외에도 일조권이나 발코니 확장 등 파격적인 혜택들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도 인대형 규사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과 같이 임대인 기숙사가 다른 어느 용도의 건물보다도 사업성이 뛰어난 것은 비단 주차 설치 기준이 낮다거나 다가오나 다중주택 고시원 등과 같이 면적이나 청수 제한이 없는 것 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건축법적인 파격적인 혜택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저항에서 최광창이 있는 외벽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기숙사의 예외조항이나 또대지안의 공지조항에 있어서도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나치게 파격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언젠가는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할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건물의 용도에 따른 수익성과 사업성으로 다른 용도보다도 임대형 휴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도 바로 이 임대형 휴사와 복합된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1층 등 저층부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또 상층부는 다가구나 오피스텔 다세대 등 용도가 복합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또 상층부는 이 임대형 기숙사로 하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차, 층수, 면적 등 모든 점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기준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임대형 기숙사와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등은 함께 건축할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층부를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보다 이 임대행 기사로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나 대지의 입지조건, 면적 등에 따라 그리고 또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일부 신도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모든 필지에서 이 임대행기사가 다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을 하시려거나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대인수사등 건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지나 낡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사업 모델과 당사의 건축 제안에 관한 것인데 지난 두 번의 영상과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볼때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용도의 건물 중이 임대인 교사는 가장 수익성과 사업성이 탁월한 건물로 최근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빈 땅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낡은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임대 등 부동산업이나 디벨로퍼 등에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임대인 규사는 대단히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이 새롭게 등장한 후로 관련된 업계가 얼마나 많은 호향을 누렸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만 생각하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이 시행된 최근에도 수입형 건물에는 대체로 이러한 용도의 건물이 각광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도 그동안은 학교나 공장만이 기사를 건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도 이러한 임대형 기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인데 아마도 대형건설회사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것은 당연하고 규모가 적은 임대형 기사나 임대형 기사가복합되는 꿈맛빌딩이나 상아주택 등에는 소규모 건축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부동산업체 임대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기획력 부족과 공사비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건축에 부담을 갖는 분들에게 공동사업 등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지조건분석과 자금조달, 건축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익형 건물의 최고봉인임대인 기숙사를 직접 설계해 보니 또는 왜임대인 기숙사가 수익성이 좋은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직접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해 보니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다중주택보다도 임대형 규사가 더 좋다 또세 번째로는 다른 설계 사례로서 임대형 규사로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지방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땅 등에 대한 설계 사례 또네 번째로는 상가주택, 꼬마 빌딩도 임대형 규사로 짓는 게 좋겠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과 당사의 건축 제안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테크나 디벨로퍼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퇴직을 앞두거나 은퇴자들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나 수익형 건축 또는 이런 부동산의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수익형 건물은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다 특히 독립세대와 소형 가구의 증가 등 각종 사회와 인식의 변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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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승한 공사비 등 건축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을 망설이시는 분, 그리고 자기 사업이나 직장에 매여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각종 건축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들로 건축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당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단순히 어느 건축주의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익형 건물의 건축에 필수적인 사업성 분석, 설계,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그러한 건축주와 당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이번 시설되는이 임대인 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